여러분들 제가 주말 맞이해서 아버님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<웃음> 살모사가 있는데요 살모사 <끼리> 뭐야? 엄청 커? <끼리> 엄청 커요? 어 어딨어? 안 보여? 저안해안 해. 안 해? 저거 저 짝대기 갖고 와봐 짝대기? 저, 저 바닥에 있는 것같아 바닥에? 이거? <끼리> 야 엄청 야 이거, 거는... 야, 이거 죽어요 아빠 괜히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. 여기 정리하다가 우와 몇 마리야? 우와 우와 우와 와 미친 우와 어, 야, 두 마리가 두 안으로 들어갔어,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와어와 우와 어, 와우 어? 어, 춥는데? 머리가 어디야? 어, 미자 이야, 엄청게크 야. 우와, 이저걸보 진짜 죽는 야, 뭐 어떻게 여기 삶아 살모... 나 무서워. 저거 못되겠어요, 아빠. 와, 엄청 커. 들어? 오오 어. 어떡해! 야, 이거 뭐, 뭐로 그냥 잡아, 뭐로 그냥 했으면은 죽은 거 아니야. 맞죠? 야, 살, 미쳤다. 오, 오 미치! 야, 이 개새끼야! <웃음> 야이개시끼야아 <개신키야. 웃음> <야. 웃음> 어, 이제 이어 어, 욕하, 어떻게 욕하면 안되는데 욕을 할수 밖에 없어 오 미치 미치 미치 미치 미치, 미치. 아빠 아파 아빠. 아빠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들어들어오 들어. 들어왔다 들어간다 살살 살살 오우 씨야 <웃음> 미치 <근데>? 오우 씨 <웃음> 아이씨, 진짜 돌아버리겠네. 잠깐만 기다려, 아빠한발 잡았어. 야, 됐다, 됐다, 됐다, 됐다, 됐다. 와이씨야. 야, 야, 어이, 무섭대야. 야 이게 살무사죠아빠 어. 여기에 어. 여기 있어가지고 살무사 했었나 봐. G가 들어 내가 나 응. 조심해야 되 야, 개, 엄청 깜짝 놀랐어. 아속와두마리오 나갔다 나갔다 와나 때릴중 말아라 엄청나게 <웃음> 아, 조심히. 손으로 하면 안돼야씨 웃었대야 뭐 이거 못나오게 해야돼 야 이거 보여요 여러분들? <웃음> 와삶 살모사가 두마리나 있었어 아, 여러분들 이게 아셔야 되는게 저희가 잡은게 아니라 사람이 다칠까봐 잡아 놓은거예요 알았죠? 와 엄청 크다. 이게 머리가 삼각형이야. 와... 와 엄청 크다. 아빠. 어? 진짜 죽을 뻔했어요. 1위 TV 이제 500명 넘었는데 어. 한천길로 갈뻔했어요 아빠. 야, 이거 그냥 손쑥 집어넣었으면 큰일날 뻔했대요 진짜. 아. 아빠 나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제. 상상도 못할 뻔했네. 나 이제 무서워서 응 음. 청소 못해요 아빠! 그럼 아빠 혼자 해 무서워 이거 어떡해 이런 거 계속 나오면 <웃음> 이런 거 어떡해요 계속 나오진 않겠지 이런 거 계속 나오면 내가 네 청소를 어떡해 말벌도 돌아다녀 이제 살모사까지 돌아다녀 이제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몇개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이제 호랑이 나올 수도 있어 나 이제 다 봤어 삶, 여러 분들살모사 봤고요 말벌도 봤고요 이제 멧돼지만 보면 돼요저 저 이제 청소 못하겠어요 어, 어? 이제 벌까지 날 괴롭히고 있어 자 아무튼 우리 살모사 친구들은 제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고 조금 더 멀리 떨어진곳에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<놀람> 잘한가 우와 되게 빨리 간다 넌왜 안나가? 올라간다 올라간다 야, 가. 야, 가. 야, 가. 야, 가. 야, 가. 야,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안녕!